건설업계,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이후로 정부에서도 채권시장에 50조원 이상의 자금 투입에 나섰으나 지방중소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은 여전하다. 지방 거점 중소건설사는 금리 인상과 자금 시장 경색에 분양 성적마저 신통치. 특히 수도권 외에 지방 상황이 심각해 지방 거점 건설사들의 도산 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전문건설업체 보현건설 대표가 건설 노동자 40명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잠적했다. 보현건설은 화성산업의 하청업체로 화성파크드림 신축공사에서 현장작업자들을 투입했다. 화성산업에 따르면 보현건설에는 지난달 18일 이미 노무비를 지급했으나 보현건설 측에서 임금을 재불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보현건설의 부도로 보고 있다. 보현건설이 지난 7월부터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물론 임금을 포함해 자직값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월엔 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우석건설이 납부기한이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우석건설은 충남지역종합건설업체 6위다. 우석건설에 이어 지난달 경남지역시공능력평가 8리인 동원건설산업도 무너졌다 동원건설산업은 대구에 지은 근린생활시설에서 대거 미분양이 났으나 이를 이겨내지 못했다 여기에 시행사까지 파산했고 연금리 36% 사채를 동원하고도 22억원짜리 여갈제에 실패했다 고향건설의 임금체불로 작업현장이 일시 폐쇄된 현장 청약시장에 부는 찬바람 내년도 걱정 부동산 시장 찬 바람에 지방 건설사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지방 위주로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의 자금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거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올해 지방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4.0대 1에서 8.5대 1로 낮아졌다. 전국 경쟁률도 19.3 대 1에서 8.5 대 1로 떨어졌다. 전국 기준 10대 외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은 7.47 대 1에 그쳤다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이 평균 9.98 대 1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상여 경쟁률 하락은 중공품 미분양이라는 악성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건설업계의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방거점 건설사들은 통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자체 개발 사업을 택하는데 미분양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지방거점 건설사들은 부동산 침체기에 위험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PF가 막히면서 공사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pf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건설업체 1만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